안녕하세요 익스트림한 입니다. 오늘은 어, 블레이더에 들어온 새로운 신상 MGP의 MGO라는 스쿠터 고요 어, 예전에 VX 시리즈가 어, 살짝 리뉴얼 되면서 새로 나온 모델 그래서 이름이 MGO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오늘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 박싱을 해보는데요. 자, 예, 이렇게 구매를 하면 이렇게 데크와 포크가 이렇게 조립, 조립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핸들바는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램프는 여기에 끼워져 있고요. MGP 조립 설명서 그리고 부품 구성 이렇게 여분의 렌치까지 딱 들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엔지 엔지 MG, MG. MGO의 핸들바 MFX 때 어, 사용됐던 알루미늄 바가 어, 동일하게 여기도 이렇게 강화되게 플루팅하게돼 있고요. 어 그리고 그립 그립도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스티커 이렇게 붙여져 있고 파인드 있고 MGO 제품은 보니까 예, 3클램프네요 3클램프 전에 MFX 제품은 2클램프였는데 MGO 제품은 3클램프로 변경이 됐습니다 나머지 핸들바 규격은 똑같아요 높이는 아마 스펙을 봐야지 알겠지만 예, 이렇게 알루미늄 아노 데이징 처리가 되어 있고요 데크는 가닥은 MFX랑 약간 비슷합니다. 아무튼, 요렇게 돼 있고, 어, 디자인은 약간 박스 스타일, 박스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MFX랑 m g 5의 가장 큰 차이점, 여기, 헤드 튜브. 네, 헤드의 이 튜브가 예전에 VX 시리즈를 어, 오래 타는 친구들 아니면 뭐 구매를 해서 한번 타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어, 여, 러분들이잘 아는 MGP의 세계적인 선수, 조단클락이 타는 그 디자인, 예,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조단클락이 타는 거는 조단클락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예, 요거는 시그니처 모델은 아니고, 보급형 모델인데, 아무튼 그 VX 시리즈랑 비슷하게 이렇게 3홀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제품이에요. 뭐, 안전을 위한 건지, 뭐, 디자인인지 모르지만, 여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휠 휠이 요게 120mm 휠이 들어갑니다 1 2 0에 폭은 24, 네, 24mm 2 4 m m 네요 MGX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MGX랑 동일한 라인이구요 뭐 데크 디자인을 봤을때도 그렇고 비슷한 라인입니다 MGP에서 그냥 새로운 라인으로 예전에 VX 시리즈를 다시 이렇게 살짝 리뉴얼을 해서 내놓은 모델이에요 요거는 mgx 보다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가요 어, 요게 익스트림 모델인데 기존에 mgx 익스트림 모델보다 한 100에서 150g 정도? 예 약간 더 무거워요 왜냐면 클램프도 3클램프고 휠도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약간 무게는 더 나갑니다 어, 요거는 어,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제품만 리뷰 오늘 해보고요 다음에 다른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직접 한번 타보고 어, 어떤지 기존에 또 MGX를 타던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 보고 한번 타보라고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 어 뭐예요? 오늘 그 리뷰하는 거예요? 어, 우와. 금 블레이드에서 살아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맞나 아닌가? 모르겠다. <웃음> 네, 예, 오늘 여기 여기 산 파크. 여기 산 파크에 와 가지고 간단히 어, 아이들한테 한번 타 보도록 하고 아, 소감 좀 한번 써 볼게요. MGP에서 새로 나온 네, 블레이드스 박스. 어. 어, 봤어? 네. 클랙볼트가 세긴 해요. 어. MGX보다 조금 더 튼튼해졌지? 누가 타 볼래? 저타 볼래? 문학이가 한번야 은혁이 광거 약간 가벼 거 같은데 약간 무거운데요? 어 이게 MGX보다 한 150g 조금 무거워 왜냐면 휠이 커졌어 120mm 그리고 클램프가 3개짜리로 바뀌었고 그지? 네. 예전에 VX 시리즈라고 MGP에 조동클락 알지? 네. 조동클락 시그니처 모델이 이렇게 생겼거든 파란 색깔? 어. 그 스타일이야. 그래서 오리진이라고 다시 이제 리뉴얼을 해서 만든 거야. 조금 무게가 적응 안 돼서 그렇긴 한데 그지? 네, 기존 거보다는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아. 어, 기존 거보다? MGX보다 조금 무겁지않아니 네 거보다 무겁니, 가볍니? 가벼운 것 같아요. 가벼워? 네. 일단 타봐. 한번 딱 타보니까 어때 느낌이?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 네. 그 정도야? 네 좋아? 느낌이? 네. 만약에 이걸 안 샀으면 어? 네. 이걸 안 샀으면? 안 샀으면, 어. 안 샀으면. 어. 이걸 안샀어면 이걸 사고 싶을 정도로 괜찮다 네어욱이 타볼래? 저요? 어 아니 저는 부담스러워요 안기모띠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냥 네? 주행 느낌 소감 그냥 한번 타봤는데 충격 흡수가 되게 네, 잘 되는 거 같아요 충격 흡수? 네 지금 이렇게 땅 했을 때? 네 그리고 주행은? 주, 주행도 약간 어, 부드럽게 잘 돼요 어 부드럽게? 네. 데이비 네? 어떤 거 같아? 되게, 되게 묵직해요 묵직해? 네 근데 그게 묵직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무거운 건 아닌 거지 네 근데 느낌이 그냥 약간 네. 묵직하다? 네 그래서 좀 안정감이 있는 느낌? 네 맞아요 아. 휠, 휠이 되게 빠르게 굴러가고 그래요 아, 바퀴가 되게 잘 굴러가고 네 아, 안정감 있는 느낌 주행은 네 MGP 새로 나온 거를 한번 타보라는데 어때? 아 미쳤어요 어? 미쳤어요 미쳤어? 네 뭐가 어떤 게?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네, 그리고... 가볍고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잘 어. 나가고 부드럽고 잘 나가고? 네 그래? 뭐라고? MGS 커? 이거 볼 바에는 이거 골라요 진짜! 진짜? 베리 굿! 어? 진짜 확실히? 이거 골라 네. <웃음> 저거 누구 거야? 제 거예요. 아네 건데? <웃음> 네. 아네 건데 m g x 랑 MGO랑 고르라 그러면은 조거 <웃음> 이거 산다? <웃음> 네. 근데 얘랑 저거랑 동급이야. <웃음> 아 동급이야. 얘가 얘는... 상급은 아니거든? 잘때는 아, 바빠 버려야 돼요. 아, 뭐. 진짜? 오케이. 이걸 신형이에요. 어. 데리고. 아, 그래? 신형이 훨씬 좋아? 네. 이거 봐봐. 이게 이 디자인도 <웃음> 너무 이쁘잖아, 이게. 아, 그래? 아, 맞아. 만약, 만약에 네가 스쿠터 저거를 안 샀을 때 이게 나왔다면 무조건 이거. 네. 무조건 이거 하나 아. 저거 탈까 어떻게든 이걸 삽니다아 <웃음> 아, 진짜? 진짜. 저거 타봤지, 지금. 어때? 부드러워. 이거 네가 타고 있는 거 뭐지? 360, 360? 커스텀. 근데 저거 M.G.P 타보니까 느낌이 어때? 부드럽고 되게 느낌이 좋아요 아, 그래? 느낌이 달라! 느낌이 아, 달라? 네 그래. 어떤 느낌이 달라? <웃음> 저거 미쳤어 올라가는 게3 6 0 0원까 가는 거면 어. 이건 그냥 확 가요 아, 부드럽게? 네 <웃음> 와, 미쳤어 저거 미쳤어? 네 여기산파크에 아. <웃음> 와서 이거 M.G.O 제품을 어, 한번 타보라고 이렇게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다그렇게 체험을 해보도록 줬는데 윤규 친구가 너무 조윤규, 그렇지? <웃음> 네. 너무 재밌었어 타보니까. <웃음> 네. 윤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해가지고 계속 타보라고 했는데 타보다니까 너무 좋아. 사고 싶어? <웃음> 네. 아 진짜? 만약에 돈이 있으면 바꾸고 싶어 이걸로? <웃음> 네. <그치>? 아, 돈이 아 <웃음>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지. 이제 니들도 다 타보니까. 이기 어, MGX 타시는 분 이거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잘 타고 있는데 그러면 저거, 안 되지, 저걸로 바꿔야죠 이거 어, 리뷰를 이렇게 해봤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 여기 산파크 아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안나올라 그러다가 겨우 나왔는데 여기 이 산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재밌게 잘 노는 놀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구독 안 누르면 배워놓고 참고로 <웃음> <웃음> <웃음> <청구로> 제임 <웃음> 잘생겼는데 <잘생기었네. 웃음>